안녕하세요. 터키의 슈퍼맨시브에서 서포터로 활동하고 있는 스노우 플라워 노예종이라고 합니다. 에, 저번 어일 전에 저희가 이연승을 하고 오늘 이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이연패를 하게 되어서 좀 많이 답답기도 하고 어, 저희의 너무 안 좋은 모습과 약점들을 많이 보여줘서 좀더 이제 많이 보완해서 비오 파이브 때는 보여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두 경기의 페인은 저희가 많이 급해졌던 것 같고 저희의 이제 안 좋은 습관들 안 좋은 뭐안 좋은 습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안 좋은 습관들 약점들을 많이 보여줬고 적 팀의 노림수를 다 당해줬던 것 그게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 페인은 일단 저희가 탑 1차 터를 부수고, 이렇 더블키를 내준 장면과 계속해서 트위치 쉔 연계에 계속해서 당해줬던 게 저희의 패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제 생각에는 그때, 이제 저희 이미 위에서 뽑은 픽된 상황에서 오른을 잡아야 할 딜러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AD쪽에서 그거에 대한 그걸 오른을 잡아야 할만한 잡을만한 잡을만한 데미지가 필요하였고 그래서 아펠리오스를 선택했고 저희 이제 내부 스크림에서 아펠리오스도 이제 나쁘지 않, 않은 성적을 내고 있어서 하게 음. 되었습니다. 어 일단 많이 아쉽기도 한데 저희가 더 잘하고 더 잘하는 팀이었다면 팀 리키드도 이겼을 것이고 레버시도 이겼을 것이기 때문에 어, 저희 실력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아, 앞으로 있어야 될 미래 경기를 더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저희 레드나 인치나 저희 상대로 두번다 저희가 다 이겼던 팀들이기 때문에 음. 두팀 어느 팀이나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상대팀 보다 저희 팀이 더 저희 팀의 약점을 보완하는게 더 크다고 생각해서 두팀다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저희가 스크린 할때 유니콘 팀과 하기도 했었는데 되게 어 오픽을 할 때까지도 상대방의 픽을 예측할 수가 없는 팀이라서 많이 까다롭다고 생각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저희가 만날 팀이니 잘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데픽에서 일단 제가 작년에 KT 롤스터에서 되게 부진한 모습을 하였어, 하였고 이게 반년을 쉬다가 터키에서 뛰게 되었는데 전 지금도 제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어, 나온 모습을 보여드려, 보여드리려면 브로스테이지를 꼭 가야, 된다,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최고의 서포터가 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 카카오 선수는 성장을 되게 잘하는 선수고 자신이 이렇게 주도적인 이 게임 안에서 주도적인 사람이 됐을때 그것을 이용할 줄 아는 선수? 음. 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어, 일단 저는 김만형의 인간적인 부분이 되게 좋았고 좋다고 생각하고 픽벤적이나 예, 이렇게 상대방을 연구하고 연구하는 것을 되게 잘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네 잘한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인간적인 부분에서 너무 잘 맞아서 저는 좋습니다. 네 오늘 이연패를 너무 안 좋은 모습으로 지게 돼서 아쉽, 아쉽고 다음 이제 있을 기5에서는 저희가 이제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계속 저희 잊지 않으시고 응원해주시는 팬들이 팬들, 계신데 항상 감사하고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